아니, 샌들이험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다고 아, 아니, 아니요. 칼이 안 떨린다고요. 무겁다. 떨다 떨린다. 네. <웃음> <떨려야 떨려야. 떨려야. 웃음> 다이 <아주>. 어, <웃음> 떨린다. 야! 지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린다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야! 신안리 빨리 신뢰로 싸야지 수호보다 아니야 우리 신뢰안되잖아 그건 그렇지아니 근데 이렇게 이 아니야 정이 손님 풀어 아안먹어 됐어? 됐어? 오케이 형한테한대 맞아. 저 줌이한테. 뛰서서어어 여기 너희들 서알서 We're g o e